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우 이런 거막 집안에서 놀아주면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짧은 건제 기준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왜 삑삑 소리 나는 장난감에 미칠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건 마치 너는 저 사람이 왜 좋아? 너는 게임을 왜 좋아해? 저한테 농구를 왜 좋아하냐? 골프를 왜 요즘 열심히 연습하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언가 우리가 칭찬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나 동물들이 계속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스키너의 뭐 조작적 조건이나 뭐 어떤 행동 뒤에 체벌을 하거나 칭찬을 함으로써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이걸로 다 통할 수가 없는 게 행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냐면 밖에서 칭찬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내적 만족이 느껴질 때 내적 만족이 느껴질 때이 행동을 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강아지들은 삑삑 소리 장난감이 미칠까? 안 미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세상이 삑삑 해봤자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깨물었을 때 삑삑 소리가 나고 이 반응이 나오는 것에 내적 만족, 재미를 느끼고 이런 친구들은 여기 미칠 수 있는데 그러면 미치는 애들은 왜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 삑삑 소리가 평소에 잘 나지 않는 자극이죠 그리고 이 높은 음은 강아지들한테는 어, 가까이 오라는 소리 옳지 이렇게 안하고 옳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죠 네, 높은 소리가 강아지들한테 이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그럼 이 소리가 날려면 씹어야 돼요 그럼 씹으면 또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냐면 강아지들은 씹는 욕구가 있고요 이 뇌과학적으로 이 저작근, 큰 근육을 움직였을 때 우리를 조금 만족감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 만족인 거예요 삑삑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씹어봤더니 삑삑 소리가 나고 이 삑삑 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 씹어봤더니 저작권이 움직이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들이 나오고 하면 애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소리에 재미를 느끼고 자극을 받고 씹는 것에 또 내적 만족을 느끼면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니까 여기에 더 빠져드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우 이런 거막 집안에서 놀아주면 안 된대 데발안된 소리예요 재밌게 놀아주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내가 뺏었을 때잘 나한테 가져오는 그런 교육 그리고 다시 던져주거나 제공을 해줄 때도 공짜로 주지 말고 우리가 시킨 거를 잘하면 주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서 놀이를 해주면 재미도 있으면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몇분 나왔나요? 이것도 5분 아... 제 능력의 한계인가 봅니다 오늘도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짧게 한번 답변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